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도면에서요. 자, 카티아에서 도면 작업을 한후 해칭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해칭을 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기본 설정이 해칭 45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 설정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색을 채우고 싶은데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수정하려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전 불편하다 이거죠. 좀안 좋은 말로 짜증이 나, 짜증이 난다 이거죠. 짜증이 나다 이거죠. <웃음> 하려니까 짜증이 나다 이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칭 관련해서요. 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해칭의 색깔을 바꾸는 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죠. 어, 이 스탠다드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카티아를 반드시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라고 뜰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은 뭐 구글에서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다는 가정 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 i l 파트로 들어오죠. 자, 스케치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형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을 그리죠. 그런 다음에 패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장을 하죠. 저는 간단하게 바탕면에다가 저장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파일, 뉴 하죠. 드로잉 뭐 A2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스탠다드가 있죠. 저는 ISO를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뷰툴 바있죠 조금 정리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자이 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찍고요.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이 면을 찍어주면 이렇게 뷰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분이 질문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됩니다. 여기서 뭐 해칭을 입히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죠. 이 섹션 있죠. 섹션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섹션을 쳐보겠습니다. 클릭, 더블클릭 했을 때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섹션을 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45도 해칭선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어, 이거 해칭 스타일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섹션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해칭 스타일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자, 한번 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툴의 스탠다드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드래프팅 맞추시고요 저는 ISO XML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설정 파일입니다 Extensible Markup 의 약자죠 확장 가능한 마 a r k u p 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저는 여기 있죠 어, 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뷰에 누르시면 그리고 제너레이션에 보시면 material컷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로 잡혀있죠? 스탠다드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카티아 이 같은 경우에는 패턴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시면 해칭해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섹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스탠다드 5를꽉 물고 있습니다 꽉 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이거 이 있죠 이 스탠다드를 하지 마시고 머티어리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해보죠 머티어리얼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변경을 했으면 세이브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케이 OK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OK 누르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티아의 드래프팅 파일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습니다. CA 프로그 파일즈 밑에, 뭐, 뭐, 뭐 밑에 드래프팅 밑에 이 파일을 쓰는데, 어드미스트레이트에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저장을 해버리면, OK 누르면 이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어디냐면, 환경,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 카티아 세팅, 드래프팅, 이 안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ISO를 실행하면 이 파일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됐렇죠 자. 자, 오케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요. 카테아 세팅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보죠. 그래서 뭐, sjs. Yes, yes.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창을 닫죠? 다시 한 번, 파일에서, n e 드로잉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IS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SAS도 yes,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가끔씩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아, 여기 말고, 나는 D 드라이브에 A라는 폴더 안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럴려면좀 다른 설정을 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로 만들 때, 그렇죠 환경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게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설명한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렀습니다 하고요 다시 한번 도면을 쳐보죠 이렇게 봤어요 다시 한번 섹션을 쳐볼까요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들어오죠 다시 한번 스탠다드로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 있죠 SAS, 뭐로 잡혔는지 한번 보죠. 뷰에 이렇게요. 분명히 머티어리얼로 잡혀있는데 이게 왜안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머티어리얼 한게 뭐죠? 재질이죠. 그러니까 이쪽 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재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한번 넣어보죠. 이거 있죠? 어플라이 머티어리얼 누르시고요. 그러면 메탈을 한번 보죠. 그럼 아이언 있죠? 아이언을 한번 여기다 끌어다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OK 누르죠. 그럼 아이언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기본 재질이 있죠. 기본 해칭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이 45도 선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페인팅 있죠. 블랙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검정색으로 해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색깔 그대로 될 겁니다. 자 이쪽에 와보죠.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스탠다드 저, 저 파일이 변경이 났으니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어? 근데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해칭을 해보죠. 섹션을 쳐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색깔이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거죠. 아좀 그냥 바꿔버리자니까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로 그냥 두고요. 됐죠?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new drawing 치죠. 그 다음에 섹션을 치면 당연히 45도 선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저쪽에 단품에서 재질을 넣었잖아요 그럼 재질 나름대로의 해칭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여러 번 쳐볼까요 섹션을 이렇게도 한번 쳐보고요 또 이렇게도 한번 치겠습니다 또뭐 사선 방향으로도 한번 쳐보죠 됐죠 자 하나의 뷰를 가지고 세 개의 어떤 섹션 뷰가 만들어졌죠 그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 이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플라이 하면 다 바뀌는게 보이시죠? 자,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냥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서 간단하게 색깔 하나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색깔 넣은 채로 섹션이 쳐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툴에 스탠다드에 가셔가지고 여기 뷰에서 요거를 머티어리얼로 바꿔주면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 이쪽에서 머티어를 하면서 이런 컬러가 아니라 메탈, 이런 아이언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다른거 줘볼까요? 뭐 브론즈? 좀 이해하기 쉽게요. 어, 8제에서, 예, 이거 있죠? 아, 얘 찍고 어플라이 보겠습니다. 체스포드 한번 줘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스타일이 어습니까 이런 모양이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업데이트 해버리면, 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줄까요? 이런 모양이 덜해 버리겠죠 자,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섹션 뷰를 가지고 도면을 칠 때는, 섹션을 칠 때는, 저쪽 스탠다드에서 그냥 스탠다드로 잡혀 있으면 무조건 45도 턴이 들어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이쪽에 왔어요. 업데이트 해볼까요 더블 클릭. 아, 재질 안 들어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요거 모양을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또 되겠죠. 오케이 해보죠. 어플라이 하면 색깔이 바뀌겠죠그러다 얘만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만 더블클릭 해서 바꾸자니 이게 다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요거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에어리얼필 있죠? 요거의 어떤 초기값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바꿀때는 어떻게 하냐면 툴의 스탠다드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스타일에 보면 에어리얼필이라고 있죠? 디폴트 패턴 뭐로 잡혀있습니까? 스탠다드 5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쭉 보시면 스탠다드 5번이 요거죠, 요거. 이거. 요런 스타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뭐, 뭐, 30도로 바꾸고 하면, 이 값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에어리얼 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에어리얼 필을 할때 나는 색깔로 넣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웃음> 사람이, 예, 컬러 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름이 다 있죠. 블랙, 블루, 다 이름이 있습니다. 색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컬러 하시고, a 드 인스턴스 하면 밑에 생길 겁니다. 아 어, 이거 지우고 싶은데요? 그러면 얘 찍고, 리무브 한 다음에, 여기서 금방 만든 거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새로 하나 추가해보죠. 찍고요. 여기다가는, 뭐, 그냥, 어, 뭐라 할까요? 어, 옐로우로 하죠. 옐로우. 그 다음에, 색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안 바뀌었죠? 다른 거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요거, 복사한 다음에요. 여기, 어디있죠? 에어리얼 예. 필요 있죠? 여기 패턴에다 요 값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저장을 하시고요 창을 한번 그냥 바로 반영이 안됩니다 이 스탠다드가 변경이 됐으면 환경설정 파일이 변경이 됐으면 이 도메 파일을 닫고 새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파일에서 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 이 스탠다드가 변경이 됐으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하시고 한번 P를 치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질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 카티아에서 도면 작업 후 해칭을 주고 싶은데 섹션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해칭을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45도 선이 들어오는데 이 기본 설정 값을 제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해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칭을 줬을 때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거는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워버리죠 지울까요? 그렇죠? 더블 클리어 한 다음에 이렇게 주면 음, 되겠죠? 아이고 다른 데 들어있나 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툴에 스탠다드에서 그렇죠? 여기 어디 있었나요? 요, 스타일 있죠? 스타일에, 요, 에어리어 필 있죠? 요, 패턴에다가, 요, 밑에 있는 패턴 종류 중에서 하나 이름을 작용 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해칭에도 요, 이름 쓰실 수도 있고, 뭐, 다트 하실 수도 있고, 칼라 하실 수도 있고, 뭐 없다 그러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해칭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그럼 해칭 찍고, add instance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렇게 보죠.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얘를 다 지워버리고요. 뭐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죠. 그냥 사, 원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여러 개를 그렸다고 보죠.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 얘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주면 저도 답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에어리어필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얘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노란색이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어, 다더블클릭 하면 이렇게 다 노란색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요. 얘를 바꿔볼까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 해징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넣고 그렇죠? 이거 하나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른데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얘는 뭐하는 거죠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찍고 찍으면 이게 이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요거 옆에 있는 거 있죠 그래픽 툴바에는 있거 카피하면 되는 겁니다 찍고요 얘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돼야 돼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바꾸고 싶은 거죠 찍고 원본 찍고 찍고 원본 찍고 찍고 원본 찍고 찍고 원본 찍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그쵸 이분이 죄송합니다 자 이분이 어, 기본 설정 값을 제이미로 변경해서 뭐 여러 군데에다가 해칭을 색깔을 음, 넣는가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쓰시는 것 같고 그래 요거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색깔을 넣게 하고 싶다 45도 선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스탠다드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밑에서 패턴에서 그렇죠? 뭐 컬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블루를 쓰고 싶다. 그럼 블루 이름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스타일에 패턴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는 거. 오케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새로 도면을 작성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작성된 거에서 스탠, 작성하는 와중에 스탠다드를 변경했다고 하면 페이지 셋업 업데이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고하시죠